바로, 그렇게, 사기라고 불리는, G18 사수자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1, 아, 137, 31, 이렇게, 순으로 걸리는데, 제가 지금 30일을 뽑았어요. 총 지금 8개 질러가지고, 30일 하나, 7일 하나, 3일 하나, 7일 하나, 1일 3개, 그 다음, 소음기 1일 1개, 소음기 리뷰 한 번, 그냥 리뷰 한 번, 이런 식으로도 두 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먼저 해봐야겠죠? 음, 짝 신청하지 마시고 바로 권총 립이면 무슨 맵이즈더라없적어거든 하... 똑똑해. 아닌데. 나비공장인 아니야. 음. <웃음> 어, 건호 왔구나. 어, 건호야, 반갑다. 아, 그래서 이제는 아니야라고 했던. 아, 또 오늘은 제가 와이파이기에다가 그그그그 그, 그, 그, 그 이름 뭐고. 랜선을 연결시켜놔가지고 호스트가 안돼가지고 어... 어제 호스트가 안되네요 음... 와이도 오늘 전부 이거 끼고 있냐? 저는 그다지... 사기라고는 못 느끼는... 네. 사기라고는 못 느끼는... 어이 놀래라... 근좀세긴좀 더럽게 센예 네. 그런 권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레드를 정리로 먼저 정리로 했죠? 성공했다. 그럼... 아... 아 그, 그, 아하, 나, 뭐냐? 뭐냐? 뭐냐? 어? 어허! 여기에 AK가 있네요. 아, 이게 정신없냐? 띠띠. 방금 이상한 아유, 이상한 오케이. 이게, 음, 호모로가 좀 심하게 갈릴 듯한 사기총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케이. 부탁? 어, 어, 어 제가 좀 들어드릴 선이면 해드리. 에이. 아, 채담님 감사합니다. 열심. 목표 지점을 하고 이거 살 돈이 없다 요즘. 음. 오, 왜해나 같이 떨어졌어. 상대 팀이랑. 어, 너 어디 보니? 아, 이리로 와 후! 후! 에이. 개피는 아니다. 어, 무슨 거야? 에이, 사수야. 그러는 거 아니지. 음, TV준식님 어서오세요. 시청자 70분. 아프리카 보다 80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어이. 아싸 비치고. 따당 죽인 사람. 나이 방송 보고 따라오는 것들에. 아아 당신들에게 킬을 안줄 겁니다. 오늘 부은 아이, 일단 녹화할 때는 안틀라고 업로드할 때는 조금. 그게 어이없게 뽀. 뭐. 이런 거도한 번씩 터져줘야. 와, 난 그냥 방금 한번툭쏜것 같은데 더블킬? 아유, 채팅 본다고. 아니요, 저 선물 같은 거안 해드립니다, 예. 지금 현질할 수 있는 그 돈도 없고. 그 슈퍼채팅 해봤자 뭐7천원 들었는데, 7, 7, 7, 40. 음. 한 번만 살려줄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에이, 좀 그. 근데 권영이란 저분이 그, 무자비 방송에 열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내려와 어이구 여기 사기 많네 어 헤드만 잘 노리고 있으면 되네 음 지하 스포도드잘 터지고 오휴 어, 하이, 아 총알이 없어. 그런 질문하시면, 뭐야? 넌왜 계속 여기 있냐? 어, 어, 오 살았어. 아, 다현아다현아다현아 다현아. 다현. 다현아, 왔다리 나다리에헤이오나바이 거의 이 분. 아유, 어, 테사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예.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주. 야, 우리 팀아? 니, 니들은 왜 여기 인데 우리 팀은 저기 있니? 어, 나이 나이스. 이런, 개이득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다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아이. 음, 유튜브 아프리카보다 한 20초 정도 드립니다 헤헤 곤충 리뷰지만 예 없애보면 투상상 이렇게 할 수가 예, 들 수가 있어서 거기줄 알았잖아 예. 오휴 보조무기 마스터는 어, 옵저버맨만 계속 하시거나 웨어하우스 권총전 예 그것만 계속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휴우 휴우 우우 아이 후우 후우 후우 아이고 아이고 지렸고요 지렸고요 아하 야나 죽어 나 죽어야 되는데? 어나 어, 나 잃어버리면 안되는데? 내가 지켜! 지켜! 왔어. 이개이 아니 우리팀 뭐 아시는 겁니까? 하아 클라스 안나오게 하하 아, 참 신승민님 축하드려요 생일 어 박현철님 어 아이폰7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혹시 방송 보고 계신건가요? 아이고 어? 잘가시게 아이고 우리 팀 정말 잘한다 안녕 요즘 갈아탈 때가 아닌데 권총 리뷰는 되얘들나 주무기가 좀몇 킬하냐 이러고 있으면 저기 나에게 여기 나에게, 어, 예. 음, 저다가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아, 토마스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 꼬시게나, 오시오시 아. 난 이게 좀 싫어. 한대안 맞으면 다안 맞아. 이거 오늘 700원 주고, 예. 700원 주고 사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다 거의 100분 야, 야, 폭. 야 41킬이다 얘들아 2등이랑 딱두배 차이 만들, 만들죠? 어 1등도 잘하네요 음 띠띠 빵빵 샷! 야, 개피! 허 <웃음> <웃음> 개피, 허허참 <웃음> <웃음> 소음기가 걸려야 되는데, 아까 샷건을 이렇게 싹뿌려준 다음에 낙하를 하고 바로 다시 사건을 먹으러 가는 이제 혼열림 어서 오세요. 어우, 니편세 네 개, 저도 세개 있습니다. 아, 아, 아, 싸 어, 하이. 다음판 이제 블루로 가서, 아냐, 얘들아. 와, 샷건 데미지가, 샷건 데미지고, 46킬이네요. 50킬 채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시카 좋긴 하다. 아야 그거 아니.. AK라니요 저 오늘.. 여덟개 좀 사가지고 한.. 한 40일? 예아 네. 아니다 40일 넘게 뽑았네 에한 50일 뽑았다 응? 잠시만요 어이이끝 어이. 에헤이 참 이제 블루로 가서 소음기를 끼고 소음기는 뭐 다른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하자 음..좀 심할거예요 아마 아프리카는 비슬 해？아, 아, 너무 너무 빨리 쏘 는데？어, 예, 올라 가라. 그렇지？음, 그러면 이판 끝나고. 어디서 발소리를 내주면서 나오니? 와우! 대박이 쏘는 데 저걸 잡았어? 야, 근데 멀리 있는 거 이거 아한발 소리가 꽤잘 맞네. 어, 어, 어, 어, 예. 악마야, 나 지켜라. 다현 아 지켜라. 어, 형이니까 빨리 지켜. 지켜야지. 와 이거 자기가 조명할라고. 아 놀래라. 오 어, 기카 살인마냐? 아이고 독침건. 에이~ 신초안 해드려요~ 에이~ 저 막았어야 된다 데 아까 비~ 예예~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오, 어 야아 니 어쩐지 밖으로 안퍼먹하지더라저 팀이 길막한건지 우리 팀이 길막한건지 아하이 내..근데 네, 저는 좀 쏘옹겨서 안올리네요 제가 아싸 킬먹플레이 끝판왕의 자리 아, 우리비야 미안하다 음. 정말 미안했고, 아, 다이아 좀... 아, 깜짝 놀랐네. 하... 어제 이거 거의 뭐... 에헤이... <웃음> 리베는 나한테 어떻게 해도 죽네. 아, 불쌍! 아, 우리 팀 블루였구나. 아, 나 레드인 줄 알았다. 호잇! 호잇! 호잇! 뭐야? 뭐요? 어, 잘 가? 어, 탕스잘 가고. 아, 나 근데. 나 근데 이렇게 쏘는 것도 잘 좋은 거 같은데? 오, 예스. 오, 예스. 저는 제가 직접 조립한 그 조립식이라서 어, 뭐 어디 샀다고는 말 못해드리겠네요. 옥션에서 샀습니다. 옥션, 옥션에서. 션 사양은 업로드 되는 그 설명란에 다 적혀 있으니까 아니면 뭐 방송자비 치셔도 나와. 뭐. 나 우리, <웃음> 나 우리 팀이 밑에 있는 줄 알았어. 음, 소연님이랑 했구나. 레드야. 어알았어 어이구 소다 무식한거 보소 아우 짜증나 짜증나 어우씨 아, 아, 아, 아. 어후 아싸 에헤이 이렇게, 에헤. 이렇게 끝날거 같네요 에들아에들아 어휴 아. 형 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이렇게, 블루 팀이 도톱한 연속 이기는, 마, 술가가 수, 응, 응, 응, 응. 뭐야, 뭐야. 아무튼, 이렇게, 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